자 후턴 한번 가보자 좋아요 후턴 잡힐 것 같다 자 좋습니다 33만 분에게 이제 쳐들어가야지 <웃음> 같은 얼티밋 얼티밋 싸움에서 내가 후턴으로 빠진다 그런 분들 참고해 볼만 하죠 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이... 얼티밋 형님 덱에서 포턴으로 썼을 때 좋은 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덱인데요. 이 덱은 또 제가 지난번 또 오랜만에 공략 한번 찍으면서 복귀분들도 쓸수 있을 만한 덱을 좀 연구해 보겠다 그런 것들도 다뤄보겠다 했는데 그 시리즈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귀분들 연반 덱 정도 있으시죠? 연반이 언제쯤 캐릭인데, 그지? 그리고 이번에 연반 페스티벌 영웅 선택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벤트에서. 거기서 연반 받으시면 필업도 더노를볼수을 수가 있겠고, 없는 분은 얻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분들을 위해서니까 템까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얼티밋 형님은 맹철을 썼습니다. 맹회도 좋고요 자, 에카라서 생철. 자, 연반 뭐 좋습니까? 생회죠. 연반은 생회지. 트위곤은 생철.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필살기 음식을 먹, 먹었어요. 제가 후턴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선턴을 잡으시려면 투급 음식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잠깐 광고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아닌 광고들은 제가 대부분 좀 거절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오늘 실생활에 도움이 될 꿀정보라서 이야기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3년에 한 번씩 약정이 종료될 때마다 인터넷 회선을 이동하면서 수십만 원의 현금을 받는 재테크인데요 인터넷을 3년마다 바꾸면서 현금 사은품을 최대 4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크 상식 1 휴대폰에 공시지원금이 있듯이 인터넷 tv에는 경품고시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tv를 변경한다면 최대 47만원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네요이 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한 최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인테크 상식 2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 47만원까지 가득 채워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자는 크게 본사, 온라인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온라인 대리점, 본사, 휴대폰 판매점 순으로 많이 줍니다 휴대폰 판매점은 면대면이라서 인건비 고려해서 혜택이 가장 적은 거고 본사는 알아서 오는 고객에게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스탠스고 온라인 대리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는 영업수당을 페이백하고 있기에 가장 높은 혜택을 볼수 있는 거죠 인테크 상식 세 번째 어디에서 가입하든 월요금이나 as 설치까지 본사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모두 같고요 사은품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사은품을 많이 주는 온라인 대리점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요 정도 상식은 뭐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이런 온라인 대리점이 너무 많죠 어떤 곳은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사기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믿을만한 업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정당통신입니다 아주 많은 사은품 정직한 요금추천 당일 사은품 지급에서 앞글자를 따왔다고 하네요 매년 4만명이 가입하고 운영중인 카페 회원수만 하더라도 2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페 페이지를 훑어보면 후기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 4천개 이상 업계 최다규모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기반이라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후기 조작 염려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지금 구스마일 채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매달 아이폰 14, 제트플립 4 등을 추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한 아정당은 렌탈 서비스 업체로도 유명한데요 장점은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렌탈 할 때도 현금 지원을 설치 당일 준다는 겁니다 결론은 렌탈도 인터넷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설치 가능한 아정당 우리 구찌님들 인터넷 TV 바꿀 때나 렌탈 할때 놓치고 계신 지원금이 있다면 1833-3504로 전화해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 대기 후턴으로 좋은 이유. 일단은 피대지 대기죠. 그렇지? 어 같은 피대지 대기네. 야또왜 내가 선턴이야? 아나 진짜, 진짜. 후턴으로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좀 1위 a r 랑 연습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후턴이다 생각하고 어, 보세요. 첫턴에 필살이 네, 만들었는데 후턴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 야, 자 형, 좀 살살 해봐봐, 형. 진짜 지금 오늘 하려는 거, 이거, 이런 건데, 진 아니야. 오늘은 후턴님 분들도, 그리고 복귀하셔가지고 막, 연반 덱, 이런 거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좋다는 거를,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 여 후턴 될때 내가 설명해줄게. 조금한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좀 구경하시고, 그 다음 봐주세요. 자, 들어갈게요. 저, 저 때, 오 140만 쳐졌는데 살았어요 바로 이게 연반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귀하신 분들 연반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강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메타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직도 연반을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판으로 넘겨 스킵 <웃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130만 나왔다 한 명한테 130만 나왔어요 연반이 아직... 오, 이거, 야, 390만 나왔나 그러면 근데 파이 터진 거고요 아직도 연반이 이렇다는 거 자 후턴 한 가보자 좋아요 후턴 잡힐 것 같다 자 좋습니다 33만 분에게 자 요거를 첫 턴에 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얼티밋 형이 킬하기 쉽지 않죠 죽더라도 최후의 불꽃이 남아있고 혹은 이제 연반이랑 이런 피대지라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분이 스펙이 되게 좋은 경우는 얼티밋까지 한다면 킬을 낼 수도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키를 못 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웃음> 내필사기 음식 먹고 온 이유가 이래서예요자 또발 잡았죠 누가 두장 떴냐, 누구 두장 뜨는 누구 두장 뜨네 하나 합쳐주세요 우리 얼티밋 형금두장 떴으면 더 죽여주긴 하는데 상관없어요 필사이기 만들었습니다 에? 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요거를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웃음> 그렇긴 한데 뭐 지금 파일이 안 터져서 상대가 한 번에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 이제 쳐들어가야지 <웃음> 그런 느낌 알겠죠 고민이 상당히 긴건 확실히 사람이고요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셨고 랭업하고 들어옵니다 폭스 엄청 움직... 와 뻥까지 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으나 근타르가 들어있어서 아서가 살았죠 근타르 전에 접으신 분들은 근타르 4대 천사 근타르 머리 3개 달리는 말고 근력 타르미엘 인연으로 놓으면 은총으로 맞은 거에 대비에 피가 찹니다 그런 아주 좋은 은총이 있죠 이렇게 할게요 아직 우리 형이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끝까지 저항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형이 안나서 와우 봤지 이게 연반입니다 아직까지도 연반 그러면 이제 얼티밋도 뭐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아무리 얼티밋이라도 같은 얼티밋 얼티밋 싸움에서 내가 후턴으로 빠진다 그런 분들을 참고해 볼만하죠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참던 형님이 뒤는 나에게 맡기게나 이런 느낌. 어. 지금 우리 형님 주인공이지만 연반이 얼마나 좋은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어, 농개댁이다. 농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쩔 수 없이 건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 핵폭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핵폭탄을. 어, 이게 농개댁이랑 또 엄청 잘 어울리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센 핵폭탄을 하더라도 상대 얼티민 형님을 못 죽일 거 아니야 얼티민 형님이 최후의 불꽃으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느 우리가 얼티민 형님 필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농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와 그렇다고 또안 들어가자니 막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뭐 죽일 기세로 때리시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필살이 받아줬고요 연방꺼도 필살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발이 낫겠습니다. 예. 조금 더 가더라도 도발이 낫겠어요. 서두르지 않고. 농계를 만났을 때 서두르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는 상대도 지금 핵폭탄이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못 견딜걸, 그건 나도. 진짜. 와, 절대 못 견딜 것 같아요. 핵폭탄 한 방이면 어떻게 견딜 수도 있는데. 자, 상대분도 지금 거칠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왔다가는 다 죽거든. 지금 우리도 지금 핵폭탄이 장전됐기 때문에. 자, 사실 이제, 이제 좀 고민인데, 저도. 안 들어가고 한번더 넘길게요. 그래서 필살기 다 받고. <웃음> 저 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얘기하기가 길어지는 거야. 어? 결국엔 말이죠. 이 얼티민 형님 필살기 우리 한대 맞을 수 밖에 없게 되거든, 이게. 그지? 들어갈게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펑 치뿌고요. 펑 치뿌고요. 다 죽었을 거거든. 이거 수십 뿐이 나을 것 같아요. 삼성 전체기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펑! 칩보고요 140만, 140만. 아! 필살기 <웃음> 1렙이세요? 아이고. <웃음> 지금 만약에 풀렙이시면 4개거든. 4개면 지금 이제 하나 깎였잖아. 그 다음 하나 더 깎이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더원 얼티밋의 피사기를 한번 받아내야 돼요. 야,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풀업빈 얼티밋이 농계덱을 했다? 진짜 다루기 쉽지가 않겠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느낌좀 듭니다 지금 미칩뿌다니까자 너무 딜찍류덱 말고 좀 참고가 되시죠 어저 덱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죠? 어 내가 저 덱한테 선탄 잡으면 어떡해 아무래도 리그이 덱은 진짜 투급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이걸 선탄을 잡았네 또, 또 아까처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가? 아하. 자, 이렇게. 역시, 근타르가 은총으로 들어있어서 그렇게 세랬는데도 피가. 자,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싸움이 서로 막 도발하고 번지게 되면, 싸움이 좀 탄탄하게 번지게 되면, 필살기를 누가 만들어서 먼저 쏟아내는가? 이 싸움으로 좀번질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죠. 후턴이었어도 유리합니다. 바로 필사 벌써 필사에 나온다. 그러면 음 잠깐만, 아, 도발이 없군요. 이렇게 되면은, 아,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도발 하나가 떴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상대 페이엔이 막아냅니다. 필사기, 그죠? 막아낼 수가 있다. 도발 떴으면 끝인데, 바로 체크 메이트인데. 후두두까지 연반 23만 뽑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근데 이제 베이엔 돌덩이가 커지고 베이엔도 자신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번 뽑기 라인업에 들어있는 베이엔 와우 막강하죠 자 비델리도 이번 라인업에 들어있는데 그죠 막강합니다 어 생명의 불꽃이 안 빠졌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안 죽는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체크네이, 체크메이트죠 어, 체크메이트 이건 어떤가 두두두두 자, 크제나리이갈스로 이제 얼티밋을 누구나 다들 쓰기 때문에 이제 폐기연도 꺼내들게 되고 점점 더 덱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들 속에서 다양한 어떤 전략들 그런 것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퐁 터졌는데 오, 야, 이게 은총 성물 이제 발동 됐어요 예, 이거는 또 성물 있으신 분은 좋고 복귀 하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살면 피가 꽉 차요 근데 이게 없으셔도 없으셔도 좋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살기 쓰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스택 더 쌓고 쓸게요 한 스택 더 쌓고 어뻥 트자 보고요 어 호도덕까지 하면서 연반 피사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너무 섬뜩하죠 이렇게 되면 자, 파크당 그러나 아직 무시 못하는 건 상대도 얼티밋이 있기 때문에 자, 140만 터졌지만 얼티밋이 살아 계십니다 일단 불꽃 하나 꺼고요 근데 이거는 이겼다고 보는 게상대 얼티밋이 기를 써도 불꽃이 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거기다 연반의 필살기까지 준비돼 있으니까 든든하죠. 연반 필살기도우리 아까 봤다시피 한 명한테 130만 터질 수 있는. 만약 파일이 터진다면 그렇습니다. 뭘마야 자, 이 불꽃이 다 해가지고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피니시 누가 장식할 것인가? 연반이 파일이 안 터지는 거라서 안좋을 수도 있어요. 뻥! 아, 죽네. 이렇게. 올 연반이 어나 잊지 말라 말아 달라고 이러면서 인간의 정점인 형님과 인간 덱으로 후턴 덱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덱 아이디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